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9월의 마지막 업데이트인 9월 29일 정기점검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총 4시간 동안 진행되고요 점검 보상 상자 4개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는 출석부 개편이 시작됩니다 출석부 시즌4가 시작되고요 9월 30일 오전 0시에 바로 시즌4 출석부가 시작됩니다 자, 이게 바뀌게 되는 시즌4의 출석부고요 35일차에는 영웅 동료 타르시를 얻게 됩니다 핵심으로 봐야 될 부분은 축복받은 영원석 정화조 상자를 총 4개를 받게 되고요. 14일차 때 영웅 별자리 상자 1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1일차 때는 박훈에서 허상파르비나까지 영웅마석 선택 상자 1개를 받고요. 28일차 때 심판자의 마성교약 4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6일차, 13일차, 그리고 27일차, 그 다음에 31일차 여기서 희귀수집의 증표를 각각 얻게 되고요. 총 100개의 희귀수집의 증표를 얻게 됩니다. 오, 생각보다 이번 출석부에는 이게 좋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4일차 라인에 있는 각인석 선택 상자 1개는 각인석 5,000개, 치료계 각인석 3,000개, 환상의 강인석 500개, 상념의 강인석 100개짜리 중에서 1개가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축복받은 영어석 정화수 상자는 여기서 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네요. 일반 정화수 4개, 빛나는 1개, 축복 1개 중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웅 별자리 상자를 주는 14일차 때 요고, 요 상자는 물, 불, 바람, 대지, 어둠 이 중에서 랜덤 한 개를 얻는 겁니다 이게 일반 출석부고요 다음은 신규 유저 출석부 시즌 보입니다 어, 달라진 게 어, 기존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고요 다른 거는 지금 현재 여기 14일 차때 껴있는 칠강반지 선택 상자 한개 여기에 지금 색상이 보라색으로 돼 있어서 좀 혼란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위에서부터 보니까 색깔로 해당 아이템의 등급을 표시한 것 같더라고요 어, 만약에 요거 색깔대로면 은 지금 영웅 7강 반지를 주는 건데 어, 신규 유저한테 영웅 7강 반지라 어, 말이 안될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원래 파란색으로 칠해야 되는 걸 실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보이는 복귀 유저 출석부 여기서는 13일차 때 7강 반지 선택 상자 요건 또 파란색으로 돼 있거든요. 어 복귀 유저한테는 희귀를 주고 신규한테는 영웅으로 준다. 요거 또 말이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7강이라뇨. 7강, 7강까지 7강 만드는 그 비용 자체가 얼만데 이거 완전 기존 과금 유저들 완전 뒤통수 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요거는 100% 그 실수입니다. 실수. 만약에 진짜 영웅 반지로 나왔다. 와 저도 세계정 팝니다. 굳이 기존... 계정 거 있는 거, 아, 특히 신섭에 있는 거, 이거 굉장히. 무의미하게 되죠 어, 과감한 것도 너무 아깝게 되는데 진짜면은 복귀 주저 같은 경우는 28일차 때 영혼 동료 주크로 주고요 그리고 신한 영혼석을 총 3개를 받게 됩니다 그 외에는 요즘 상황에 맞게 맞춰서 주는 것 같고요 아, 영혼의 파편 상자에서는 고급 영혼의 파편 2000개와 치억의 영혼석 파편 50개 획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선택하라는 소리가 없는가 봐서는 이렇게 두 개를 두 가지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리디스카 같은 경우는 어, 현재 받고 있는 출석부 23일에서 29일차까지 그리고 30에서 35일차까지에 대한 보상을 소급 적용해 드린다고 한다고 합니다 남아있는거 다 못봤잖아요 탈리디스카 서버는 출석부가 아예 바뀌면서 남은거 그거를 다 소급 주, 소급으로 소급 준다고 합니다 그중 23일차에서 29일차 보상은 한 번에 지급되고 여기있는 것들 그리고 31차에서 35일차 보상은 20시간마다 한 개씩 열수 있는 상자로 준다고 되어 있네요. 꼭 까먹지 마시고 신섭에서 하시는 분들 이 상자 꼭꼭 여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은 월드 보스 레이드와 차원 난투전에 대해서 보상이 추가됩니다. 어 둘다 대표전에서는 기존 보상에 플러스로 영웅 미지의 운석 상자 한 개가 추가되고요. 일반전은 기존 보상에 희귀 미지의 운석 상자 3개가 추가됩니다. 다음은 필드보스 보상이 상향됩니다. 바말론과 기만의 바말론 라즈카가 대상이고요 1위에서 3위까지는 깨어난 상급 영웅장비 제작 상자를 초과합니다. 이 제작 상자 안에는 상급 영웅장비 상자와 지혜의 원천 선택 상자 5개 그리고 각상의 기원 선택 상자 10개가 들어있습니다. 3위부터 10위권은 상급 영웅장비 상자를 초과하구요. 기존 5위 보상을 5위에서 10위까지 받도록 확대하고 기존 6위에서 10위까지 보상을 11위에서 30위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합니다 어, 그 외에 상위 참여 보상 상자에 각성의 기원 선택 상자를 추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부 필드보스 체력이 또 조정됩니다 어, 어떤 보스가 바뀌는 건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고요 다음은 일부 지역 주요 획득 정보가 변경됩니다 어, 대상은 헤렌디아 전체 지역 붕괴의 사막 전체적입니다. 이두 지역에서 무기 장신구 각성의 기원을 획득할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자리에서는 네 번째 페이지가 추가되고요. 또 골드 깨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밸런스 쪽에서는 건슬링어 스킬이 개선됩니다. 붉은 전형 스킬이 이제 최대 사거리 판정의 근거리에서. 원거리로 완벽하게 바뀌게 되고요 어, 이로써 건슬링어의 모션 부분은 이제 다 원거리 판정으로 바뀌게 된것 같네요 건슬링어가 이제 완벽한 원거리 캐릭터로서 떡상을로한게된것 같습니다 근접 클래스 전용 패시브 스킬인 거인의 눈 이것도 이제 바뀌게 되는데 대상은 워러드, 나이트, 엑슬러 어세신입니다 블레이더가 빠졌네요 어, 이 일부 스킬의 공격 범위 영역을 재조정한다고 합니다 어 제가 이 근거리 캐릭터들을 지금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 그냥 제 추측입니다 아마 일부 범위 영역을 좀더 넓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소환수 15종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그 중에 전설 등급으로 꼬마바말론 펭렉산드로가 추가되네요 어 펭렉산드로는 와 왕관이 어 전체 크기에한 2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것 같네요 어 소환수까지 펭귄이 나옴으로써 탈것 펭귄 캐릭터까지 어, 완벽하게 펭귄 세트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고급에서 용어 등급 13종이 추가됩니다 어, 해당 몬스터들의 능력치와 그리고 수집에 대한 능력치들은 내일 업데이트 후에 확인해야 할것 같고요 출석 이벤트로 어, 이벤트 전용 소환수 두 종이 추가됩니다 영웅 등급에서는 팽순이 희귀 등급에서는 팽돌이가 추가되네요 해당 이런 이벤트는 작년에 있었던 크리스마스 이벤트 이후로 처음 하는 거죠 이 출석 이벤트 전용 소환수는 발동 효과가 추가됩니다 어, 이 발동 효과 뭔지 한번 볼까요? 영웅 등급에서는 공격 시 경험치 획득 50% 골드 획득 50% 전리품 획득 50% 증가 기속시간 24시간에 발동 대기시간 30분입니다. 희귀등급도 어 발동되는 목록은 같고요. 퍼센테이지만 이렇게 50%에서 30% 골드는 20% 전립품 10% 이렇게 떨어지게 되네요. 기속시간과 발동 대기시간은 모두 같습니다. 이 발동효과는 다른 소환수로 교체 시에도 효과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 전용 발동효과는 높은 등급효과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희귀 영웅 둘다 있을 경우는 영웅등급 것만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전용 발동 효과는 2020년 12월 22일 점검 후에 사라진다고 되어 있고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로 안내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말에 유의하셔야겠죠 발동 효과는 다른 소환소 교체 시에도 효과가 유지된다 이걸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이 소환소 가지고만 있으면 은 패시브처럼 항상 이 효과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또 헷갈리는 게 공격시 겸 책득입니다 어 기존에는 몬스터를 처치해야지 경험치를 획득하는 건데 여기에는 공격시라고 적혀있어요 그럼 평타공격, 스킬공격에도 경험치를 얻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잘못된 표시인지 진짜 공격할 때마다 경험치를 얻는 건지 나중에 추가 한내가 나오면 은또 이제 정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우의상 이렇게 나왔고요 이번에는 어, 색깔이 제대로 되어있네요 이전까지는 2%정도 부족한 색상으로 어 뭐랄까 염색약을 지르도록 유도한것 같았는데 어 오늘은 캐릭터별로 코스튬의 색상이 어 다잘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어 특히 난캐는 어 건드릴거 없이 완벽할것 같네요 어 여캐고도 괜찮고 어 엑셀로꺼는 요부분 아마 흰색으로 바꾸고 가운데깔 조금 진한 색상으로 바꾸면 좀더이쁠것 같네요 어 펭귄꺼도 굉장히 색깔 잘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염색약 굳이 안 써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염색약 15종이 새롭게 추가됐고요. 어 마지막은 이제 이벤트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벤트 두 가지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별빛이 내리는 황혼의 땅이 원래 내일 점검 후에 끝나게 되는데 별도 안내시까지 바뀌게 되고요. 신규 복귀대장 웰컴패스 이벤트가 10월 26일 월요일까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벤트들 이벤트 던전 한가위의 연애 여기 1, 2가 있는 거 봐서는 이벤트 몽틈인 것 같고요. 내일 점검부터 10월 20일 화요일 점검 전까지 시작됩니다. 어, 여기서 어떤 게 나오는지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업데이트 점검 후에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14일간 특별 출석부, 그 다음에 펭돌이 접속 보상 이벤트, 펭돌이의 특별 레시피, 그리고 펭손이의 한가위 선물. 전부 다 10월 20일까지 한다 보시면 되고요. 아직 내용들의 이제 업데이트가 안 올라와서 이거는 내일 인게임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료되는 이벤트들 그리고 길드 고급 기부 내일 정검 후에 끝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번 길드 기부는 12시 딱 되면 은 바로 해야겠죠 그리고 v 포 300일 기념 불안제원 플러스 1, 1 이것도 끝나게 됩니다 이원 플러스 1에서 나오는 전령 이벤트 상점은 10월 6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말할 게 있어요 지금 이원 플러스 1, 1 이벤트 여기 보시면은 투수 네임드에 그림자 세티벨 그림자 세티벨이 한 3일 전부터 계속 출연 중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직접 이 위치 가면은 몬스터가 리젠이 안됩니다 이 그림자 몬스터가 나오는 9시 30분에도 리젠이 전혀 안되고요 어 그만큼 다른 서버도 이렇게 안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제가 있는 서버는 개수를 많이 못받았죠 이만큼 정확히 3일 주말부터 시작했거든요 금요일부터였나 아무튼 조금 됐어요 근데 아무런 공지사항도 없었고 버그 픽스에도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소량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왜 우리 서버만 더 개수를 못 봤는지 좀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서버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서버 이전 기념 버닝필드 하타임 요것도 이제 끝나야 되고요 아마 요게 이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했던 그 하이타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종료 예정 이벤트인 9월 동료 영입 이벤트 요거는 30일까지 하고요 300일 기념 페스티벌 1탄 이것도 30일날 끝나고요 가을 맞이 축복의 7일 출석 선물은 10월 5일날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9월의 마지막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